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고피자 임정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그 발표드릴 내용은 그 발표 주제에 써 있듯이 사실 저는 창업한지 이제 5년차 되는 대표로서 그 실행력과 끈기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자질, 어, 소양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 투자 받기 굉장히 어렵고 자본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외식업에서도 충분히 어, 유니콘의 꿈을 꾸고 어, 또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다고 라 믿으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실행력과 끈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고피자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그렇게 해서 꿈이 얼만큼 커졌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피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기존의 피자가 느리고 비싸고 큰 음식인 것에 반해 저희 고피자는 빠르고 작고 싸게 만든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마치 맥도날드에서 피자를 먹는 것과 같이 피자를 1인 피자로 줄여서 패스트푸드 형태로 만 풀어낸 기업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여러시서 가서 각자만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개인화 시대에 맞는 그런 아이템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뭐 유재석 씨랑 이제 예능에도 나와서 고피자가 많이 유명해졌고 또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약9 0억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고피자가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외식업이지만 저희가 유니콘의 꿈을 키우고 있는지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사업하면서 듣는 질문인데요. 어, 저는 처음에 이 질문이 저를 칭찬해주는 질문인 것 같아서 어, 기분이 조금 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업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해나갈수록 고피자를 키워 갈수록 저는 사실 모든 사업들의 본질은 똑같고 어, 외식업이라고 해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고 낮음이 있다고 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기업의 본질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빠르게 확 장을 해서 수익을 내는 어,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결국엔 노, 높은 기업 가치를 어, 달성하고. 또큰 이윤을 만들어내는 게 모든 기업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여야 하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식업도 이런 과정들을 따라서 어 만약에 높은 기업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다른 산업, 뭐 IT나 AI 산업과 또 견주어서 충분히 못난 게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피자는 실행력과 끈기의 힘으로 어 그만큼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그 맥도날드라는 기업을 보고 어, 사실 피자를 맥도날드에서 팔면 사람들이 더 많이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요... 전장표를 보시면 맥도날드는 실제로 굉장히 큰 시장을 타겟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처음 시스템으로 외식업을 해결을 했었고 또 글로벌하게 확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주방의 스탠다이제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기업가치가 200조가 넘는 그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 버금가는 이런 기업가치를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어, 이런 과정들을 맥도날드가 잘 따라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고피자가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 실제로 저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고피자를 처음 생각했을 때 어, 피자 파는 맥도날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하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어, 그때 제가 제일 잘했던 게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행력과 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맥도날드에 가서 어, 여기서 피자 팔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아,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당장 내가 그러면 그 다음날 뭘할수 있을까를 어, 고민을 했고 그걸 바로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어, 그 고피자라는 어떻게 보면 제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어, 약 15장의 이제 ppt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피자, 제가 그렸던 고피자의 모습이 사실 지금과 굉장히 많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PPT를 만약에 제가 만들지 않았다면 그 아이디어는 그냥 머릿속에서 한번 떠오르고 없어질 만한 그런 어 그냥 하나의 어 개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제가 실행으로 옮겨서 어떤 자료로 만들었던 게 제가 사업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PPT를 만들고 나서 어 이제 고피자가 맥도날드처럼 되려면 아 맥도날드처럼 가격도 싸야 되고 또 빨리 나와야 되고 또 혼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어야겠다 근데 왜 여태까지 피자는 그러지 못했지 라는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한건 어, 이렇게 그 피자 배달하시는 분을 붙잡고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어, 왜 이렇게 피자를 만드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보통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토핑 뭐 도우를 펴서 토핑을 하고 이제 그걸 굽는데 그 과정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만들고 싶은 모델은 맥도날드에선 3분 안에 음식이 나오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다음 것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만들었던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자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왜 이렇게 어, 커야만 하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피자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렇게 구글을 보고 피자를 직접 만들어 봤는데 어, 보시다시피 뭐 정말 형편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벽돌 같은 피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자를 만들어 어,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이 피자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주말에 피자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 사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는 그 ppt에만 있는 고 피자라는 것을 그냥 스스로 계속해서 뭔가 쫓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초기에 어떤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모습들이지만 이때부터 저는 제가 주말에 제 데이트할 시간 뭐 주말에 제가 쉴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녁 시간에 뭐 퇴근하고 나서 피곤할 때도 계속해서 고피자에 관련된 조사나 공부들을 해왔던 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 끈기와 실행력들을 더 쌓아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자집에서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보시, 오른쪽에 보시면 어, 저게 도우예요. 피자 도우인데 어, 피자 도우를 이렇게 몇 개만 쌓아놔도 순식간에 사람 키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우를 하루에 제가 이, 이 매장에서 약 200개 정도를 폈는데 그 200개를 펴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방이 어, 거의 한 20평, 30평 정도 돼서 냉장고, 이 도우를 보관하는 냉장고, 이 도우를 숙성하는 냉장고, 그리고 재료들을 보관하는 냉장고 이런 냉장고들부터 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저, 저같이 저 그래도 나름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냉장고 외우다가 하루가 끝나는데 이걸 아무나 하기는 어렵겠다, 너무 많은 설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두 번째로 제 옆에서 저 도우 피는 걸 알려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 저보다 한살 정도가 어렸습니다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요 25살짜리 친구는 어 도우를 저는 막 이렇게 힘들게 여러 번에 걸쳐서 펴야 되는데 그 친구는 한몇초 만에 탁탁탁 해서 이제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 너는 도대체 얼만큼이나 여기서 근무를 했냐고 라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이 피자 매장에서 7년간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활의 달인 수준으로 이제이 친구는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친구가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저 친구의 수준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까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할까 그리고 이 친구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어, 회사 같은데 그냥 일반 직장인으로 들어가면 이 친구가 이렇게 달인이었던 걸 누가 알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고도의 스킬을 필요하는 주, 피자 주방은 절대 맥도날드처럼될수 없다는 생각을 두 번째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피자를 3분 만에 서빙을 하려면 사실 이 앞에서 도우를 제가 미리 다 펴놓고 토핑까지 다 해놨다 하더라도 오븐에서 굽는 시간을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피자 매장에서 피자를 8분에서 9분 정도 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온 오븐에 넣어도 그 8분의 벽을 깰 수가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한 건첫 번째로 주방이 너무 크다. 두 번째로 도우 만드는데 사람 손과 시간이 너무 많이 탄다. 세 번째로 5분에서 8분이나 굽기 때문에 어,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피자를 이때 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까. 어, 답이 안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3개월 만에 이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어, 골방에서 이제 피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구글에서 얻어낸 결과값이죠. 어, 피자 도우 중에서도 미리 구워놓은 도우. 그 초벌 되 있는 도우, 영어로는 절 partially baked 도우라고 해서 파베이크 도우라는 형태의 도우가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을 어,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덕을 쓰면 피자가 2분 만에 구워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도우와 이렇게 화덕을 사용하면 어, 내가 꿈꾸는 3분 만에 피자 만들기가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피자계의 맥도날드를 만들고 싶다로 시작을 했지만 어, 제가 그 다음에 ppt를 만들고 그 ppt에 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자 배달하시는 분을 붙잡고 물어봤고 물어본 게 피자를 만드는 걸로 이어졌고 또 만들다 보니 답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답안까지 어,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청사진에 그려놓고 시작하는 건 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사실 새로운 문제들이 발, 발견이 되고 또 새로운 해결책들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이 솔루션들을 저는 깨닫고 나서 직접 이 도우를 만드는 공방을 이제 아주머니 여섯 명이 직접 손으로 피는 그런 이방을 빌려서 이제이 도우를 생산하게 되고이은이렇게작은이덕을 시장에서 구해은 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제 1년 동안 고피자에 대해서 공부만 하다가 시작했던 게 이제 여의도에서 푸드트럭을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화덕이 한 대였습니다. 근데 너무 잘 돼서 이게 화덕이 이제 세대까지 늘어났고 이 트럭에 12명이 붙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 많으면 7,800만 원어치의 피자를 팔았고 1시간에 2,300판의 피자를 이 트럭 한 대에서 어, 쳐냈는데요. 어, 제가 이 트럭을 했던 이유는 어 단순합니다. 제가 이 화덕과 이 도우 파베이크 도우라는 조합을 깨달았고 이걸 가지고 사업화를 해 보고 싶은데 당시에 저는 25살, 6살이었고 돈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피자를 내가 첫 번째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볼까? 두 번째로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시간에 몇백 판씩 내가 맥도날드처럼 피자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저는 한 번도 사업을 안 해보고 뭔가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인데 내가 과연 그런 자질이 있을까? 길거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질이 있을까? 라는 것을 증명해보기 위해서 푸드트럭 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푸드 트럭이 어, 성공적으로 그세 가지를 모두 증명을 해줬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때 어, 드디어 직장을 관뒀습니다. 왜냐하면 푸드 트럭으로 일주일에 버는 돈이 직장에 거의 연봉에 가까운 수준의 매출을 올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푸드트럭으로 사실 멈출 수 있었지만 저는 꿈이 맥도날드 만드는 거였고 이 푸드트럭이 어떻게 하면 맥도날드에 가까워질까를 또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한 6개월 후부터는 이 뒤에 서서 이 친구들이 일하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덕 앞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건장한 남자, 남자 청년 친구들입니다. 어이 친구들이 화덕 앞에 있는 이유는 이 화덕 안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불이 한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피자의 한쪽 얼굴만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자를 불의 반대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고 또이 불과 가까운 피자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네판에서 여섯 판의 피자를 굽기 위해서 이 안에서 피자를 한 100번 정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굉장히 조그만이 구멍으로, 삽으로 해줘야, 뭐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삽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킬을 요하고 이 친구들은 이 처음 이 화덕을 쓰는 법을 배우는 동안 팔을 거의 못 쓰게 될 정도로 많은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체력을 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큰 남자분들만 화덕을 어. 오퍼레이트할 수 있고 또이 중에 한 명이라도 안 나오거나 이 중에 한 명이라도 관두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을 데리고 이삼주 동안 화덕 하나를 하애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게 되죠. 소비자 컴플레인도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덕 그이 화덕 때문에 이 푸드 트럭 모델은 절대로 맥도날드가 될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화덕을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이 도우도 당시에 아주머니들이 직접 손으로 펴서 만들었는데. 너무 비싸고 생산량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우도 자동화해야 된다. 자동화된 수, 설비에서 싸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각인이 돼서 제가 직접 이렇게 화덕부터 만들게 됩니다. 어, 이것도 사실 푸드트럭으로 돈을 곧잘 벌고 있었는데 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저는 이렇게 화덕을 직접 만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기계 공학적인 어, 대단한 뭐 네트워크나 지식이 있어서라기보다 저는 이 화덕을 하면서 제가 어, 필요했던 기능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명확했던 거죠. 피자를 계속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불이 계속 뜨겁게 나오기 때문에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안 된다. 잠깐만 딴데 봐도 피자가 타버리거나 잠깐만 문을 닫아놔도 너무 과열돼서 물을 뿌려서 식혀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어 이렇게 피자가 회전하면서 자동으로 구워지고 내가 세팅해놓은 온도에서 불이 꺼졌다가 내가 세팅해놓은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불이 켜지는 그런 형태의 화덕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 그걸 시작을 했고요. 어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 제가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런 비슷한 기계를 만드는 공장들의 막무가내로 찾아다녔습니다. 남양주 같은 데 가면 그런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 가서 어, 이거 한 대만 만들어주세요. 이제 빌고 다닌 거죠.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직접 화덕의 초안을 어, 만들게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 고피자의 어, 화덕만 만드는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굉장히 어, 잘 살고 계신데 그런 좋은 인연까지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실행력의 힘을 또한번 여기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덕을 과감하게 이제 특허 등록까지 맞춰놓고 저희는 어 본격적으로 이제 고피자 매장 사업에 어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사실 매장이잖아요 푸드트럭이 아니라 그래서 매장으로 한 단계 가기 위해서 이제 이걸 특허 등록하고 도우, 아 저기 화덕까지 만들었는데 그때 화덕으로 돈을 잘 벌고 있었고 저는 제한 몸만 제제 몸만 건사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사업이란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장사를 했고 화덕을 개발한 사람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제 화덕을 개발해서 매장사업을 해야 되고 핫 푸드트럭도 그만 돕고 하니까 인컴은 없고 저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두세 명 뽑았었고 직원들 두세 명이 있으니까 또어 이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심하게 이제 망할 뻔 하게 됩니다. 하덕을 다 만들어 놓고 매장을 어 가기 전에 그래서 2017년 정도에 저희가 뭐 법인 잔고에 막 8만 원 남을 정도로 정말 푸드트럭에서 번 돈은 이미 다 쓰고 저 개인 대출까지 껴서 회사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어 이때도 그냥 저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빚질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설정해 놓고 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 정도만 딱한 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월급 만약에 못 주게 되면 그만하자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때까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이 시기를 사실 못 버텨낼 줄 알았는데 어잘 운이 좋게 버텨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도 처음에 만들었던 것과 이 화덕을 개발한 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디캠프 디데이라 d 데모 d 이에서극 a y 로 우승을 하게 되고요. 이 우승한 달에 저희 법인 잔고에 8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 적적으로 여기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저희가 day, demo day, demo day, demo day, 그 e m o day, demo day, demo day, demo day, demo day, 지나실 일이 있으면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약 13평의 매장에서 이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그 한두 시간 동안 여기서 거의 한 100판에서 200판의 피자를 순식간에 먹고 빠집니다. 제가 생각했던 맥도날드는 사람들이 와서 10분 안에 음식을 받고 15분 안에 먹고 떠나는 그리고 만원 미만으로 쓰고 떠나는 그런 매장을 꿈꿨는데 이 친구들한테 그게 증명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루는 서브웨이 먹고 하루는 맘스터치 먹고 하루는 김밥 먹고 하루는 피자 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할 만도 한데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림이 연출이 된 거죠 사실 학원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나와서 피자를 먹는 건 선생님이 사주시는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사주시는 게 아니면 어려웠던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피자 대치점이 잘 되면서 어, 고피자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저희가 법인 설립하고 2018년 9월에 그 대치점을 출점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외식업 초기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 지금까지 누적 8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어, 유치했고 지금 이제 1 0 0호점을 바라보고 있고요. 올해는 또이 발표의 주체인 창업진흥원에서 어,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외식업체 중에는 어, 유일한 그런 선정을 해주시면서 고피자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 맥도날드 같은 매장도 만들었고 빠르게 성장하니까 이제 거의 다한거 아닌가 꿈을 이룬 거 아닌가 라고 잠시 자만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장이 50개가 넘어가고 막 거제도에도 매장이 생기고 인도에도 매장이 생기고 하면서 어, 이런 제품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피자를 모르시는 분이 봐도 사실 엉망으로 만든 피자죠 그러니까 제가 가본 적 없는 매장에서 제가 본적 없는 사람이 교육한 또본적 없는 사람이 만든 피자는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자를 쉽게 만들어도 결국에 그것을 어,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능력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어, 이렇게 해서는 또 맥도날드가 될수 없다. 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문제가 고차원적이 됐죠. 그냥 예전처럼 화덕 만들면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컨트롤 하느냐의 문제로 이제 어 영역이 번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드웨어는 다잘 만들어놨는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그걸 만드는 소프트웨어에서 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보통 이렇게 그 초보자라는 그 처음 알바, 온 처음 온 알바생이죠 알바생이 만든 피자는 저런 엉망의 피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약한삼 개월 정도 일을 하면 이제 숙련이 돼서 몸에 몸과 뇌에 노하우라는 게 쌓이죠 노하우가 쌓여서 이 친구가 숙련자가 돼서 막한 번에 여러 피판의 피자를 정확하게 만들 때쯤이 되면 외식업에서는 대부분의 인력들이 단기 알바생들이기 때문에 관두게 됩니다 뭐 이사를 가거나 학교에 돌아가거나 뭐 해외에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서 다음 온 친구는 다시 초보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그 친구를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 친구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다시 처음 친구랑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외식업의 수천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확장할 수도 없었고요. 직영점을 아무리 돈이 있어도 얘네들 교육하느라고 직영점을 낼 수가 없었고 또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하우가 그 다음 사람으로 이전되지 않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처, 처음 초보자가 3개월 동안 쌓은 노하우를 우리가 정량적인 데이터로 변환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관두면 새로운 사람에게 이전해 줄수 있는 그런 형태의 주방을 만들면 우리의 수익성과 확장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을 하자마자 저는 그 외식업으로는 굉장히 그리고 특히 초기 외식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어 회사 내부에 개발팀을 꾸리게 됩니다. 처음에 개발팀 그 뽑는 게 너무 힘들죠. 사실 요즘 개발자들 뽑기 힘든 거는 모두가 다 아는 건데 저희는 외식업이고 초기 기업이니 더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개발자 한 명을 뽑고 그한 명을 통해서 조금씩 결과를 내서 지금은 개발자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팀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생각한 건 이렇게 지식이 데이터로 쌓여서 다음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번져나갈 수 있는 스마트 키친을 어,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싱가포르과 어, 거제도 뭐 부산에서 엉망인 피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서 이런 접근 방식을 택했지만 저도 지금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키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의 AI나 로보틱스의 첨단 기술들을 접목해서 생산성을 크게 개선하고 굉장히 사업을 유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런 그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사실 대외 비상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니네가 트랜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어 보시면 아까 그 토핑이 엉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토핑을 어, 교육없이 하게 되면 혹은 누가 슈퍼바이징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엉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직접 AI 비전 기술을 토대로 모든 피자를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피자를 촬영해서 그 피자에 올라가 있는 토핑의 종류나 우리가 세팅해놓은 값에 어 비교해서 이 피자의 정확도를 판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시스템을 토핑 테이블과 연동을 해서 처음 오는 사람도 그냥 불빛만 따라서 토핑을 할수 있게 그런 하드웨어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토핑을 하게 되면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근무자 A가 어떤 토핑을 빼먹었다 어떤 소스를 덜 발랐다 더 발랐다 어, 정한 전체적인 피자의 에큐시가 95% 다 100% 다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죠 토핑에서 깨지면 뒤에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토핑을 저희가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하드웨어랑 접목해서 해결을 하게 되고 화덕도 한번 더 크게 개선을 해서 그냥 누구든지 피자를 넣으면 이 2분에서 3분 안에 맛있는 화덕 피자가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피자를 아 화덕을 개발을 했고요 그 화덕에서 피자가 계속 나와도 어, 그 나오는 피자를 로봇이 바로 받아서 잘라주고 토핑 어, 마지막 소스를 뿌려주고 이렇게 서빙까지 해주는 형태의 어, 스마트 키친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친에서 보시면 도우도 사람 손을 안 타고요 어, 토핑이 유일하게 사람 손을 타는 건데 어, 리얼타임으로 이제 슈퍼바이징이 되고 트레이닝이 되는 형태의 토핑테이블을 만든 거고요. 사람은 여기 올려놓기만 하면 피자는 자동으로 구워지고요. 그리고 피자가 나오면 이제 로봇이 후처리를 알아서 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희가 뭐 완벽하게 이걸 다 자동화하고 로봇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외식업 매장에서는 굉장히 자잘자잘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뭐 음료도 따라줘야 되고요. 뭐 감자튀김도 튀겨야 되고 뭐 고객들한테 휴지도 줘야 되고 그런 자잘자잘한 일들 그리고 이런 기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 사람은 결국에는 한 사람은 필요한데 저희는 어차피 한 명을 뺄수 없다면 이한 명을 여러 가지의 기술력으로 도와줘서 이한 명이 슈퍼맨이 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매장을 디자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갖는 한계 매장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여러 명 뽑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을 교육을 심하게 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똑똑할 필요도 없이 누구든지 가서 첫날부터 동일한 결과를 낼수 있다면 저는 그 외식업 매장은 어 거의 미래 형태의 외식업 매장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단순히 하드웨어 오프라인 사업이 아니라 거의 어, 온라인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형태의 그런 확장성 DNA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키친을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키친을 개발을 해서 저희는 10년 안에 전 세계에 만 개의 매장을 내는 게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 맥도날드 만들고 싶다는 라 생각에서 뭐 피자점 아르바이트 그리고 푸드트럭, 조그만 매장, 조금 더큰 매장 거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꿈이 번지게 된 거죠. 사실 저도 처음 피자를 생각했을 때는 전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계속해서 문제들을 발견하면서 그 문제가 발견됐을 때 문제를 완전히 까디집어 놓고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해결하면 그 다음 단계의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 계속 그렇게 전진해오면서 커왔기 때문에 이렇게 꿈이 커질 수 있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기 외식업 치고는 굉장히 좋은 팀원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외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맛있는 가성비 있는 피자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뭐 대기업 외식업 출신의 많은 좋은 분들이 이제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데 그리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조금 특이한 건 저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팀, 개발팀이 따로 있습니다. 개발팀의 이름은 미래기획실 인데요. 그 미래기획실에서는 첨단 이제 AI 로봇 기술들 그리고 비전 어, 비전 인식 기술들을 토대로 어, 이렇게 기존의 외식업을 잘하는 분들과 융합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팀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 세계 1만 개 매장 내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사업을 잘한다고 그리고 멋진 기술력을 만들어 놓는다고 이게 해외로 사실 팔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가만히 뒀다고. 어, 왜냐하면 이건 뭐 온라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드웨어 오프라인 사업을 나아가서 펼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어, 해외에서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하기엔 너무 늦,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초기에 인도와 싱가포르에 나가서 직접 법인 설립부터 매장 어, 인테리어부터 부동산 계약부터 직원들 뽑는 것까지 다 직접 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지금부터 사실 돈을 벌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방법을 내재화하고 우리 기술력들이 고도화되는 그 속도가 비슷하게 가서 2, 3년 후에 이두 가지의 노하우가 만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있,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초기부터 해외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도에 5개, 싱가포르에 6개 개의 매장을 각각 운영하고 이제 조금씩 성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끝이 났는데요. 그이 그래프가 도미노 피자의 주가 성장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멋진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도미노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피자라는 음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피자를 기술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액세서블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이미 18,0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외식업에서 만약 유니콘 기업이 나온다면, 글로벌 기업이 나온다면 고피자가 그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 말 말씀드렸다시피 큰 시장을 1인 피자라는 편리한 피자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력을 통해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DNA를 갖춰서 전세계 만개 매장 큰 이윤을 내는 높은 기업 가치를 보유한 그런 고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